사람들이 제가 이런 캐릭터라고 상상을 못하니까 어. 네. 그래서... 내가 보기엔 하기 잘맞아 우리 텐션이 비슷해 어, 진짜 잘맞아 네. 일어나서 춤출것 조금... 네. 같아요 <웃음> <ctoryeurs> 사람들이 제가 이런 캐릭터를 상상 못하니까. 안 만져 걱정 마. 우와 카메라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이거 어서 있네? 어 안녕. 언니 혹시 비치 유튜브 비치 카니발 보셨어요? 아 봤어요 저 이진욱 씨. 어. 햄버, 햄버거 네, 드시고 맞아요. 그래서 언니의 오늘 출근길을 찍으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색하진 않는데 네. 조금 어색하네요.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이라고. 어 좋아 좋아. 어. 네. 밸런스 게임 저 좋아요. 해 네, 어색 함을좀풀고자예준비해봤습니다아 아, 어. 내가 어저께 밸런스 게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. 아 진짜. 됐다 됐다 됐다. 뭔가 마음이 통했구나. <웃음> 언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? 없어요 <웃음> 근데 어떻게 저희 오늘 너무 쉬운 것만 준비했는데 아그러안 되는데 되게 어려운 약간 제가, 고난이도 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가인의 선택은? 아이스 아메리카노, 뜨거운 아메리카노 <웃음> 둘다안 먹는데? <웃음> <웃음>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아, 아 근데 꼭 선택해야 해요? 아니야 아니야 아꼭 선택하셔야 돼요 한대면 네. 뜨거운 아메리카노 어, 아 뜨거워 어. 누나 는 근데 한여름에 뜨거운 거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. 따뜻한 물 아니면 뜨거운 거 먹으니까 차도 항상 뜨겁게 음. 민초? 반민초 o 민초응 음. 민트초코? i 네. 민트초코 아이스크림? i 민초는 뭐야? 아니다? 싫다? e 네. 어려운데? 민초.. a 민초 i 민초 누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t 민초 i n c h 데 p a 오늘 i n c h o Panmincho? p a n m i n c h 가 Panmincho. Panmincho. p a n m i 다 c h o p a n m 다그 c h 목숨 a 위협을 한다면 나 네, 어떤 생각하요 얼음 어, 얼음 아메리카노랑 네. 민초랑 아 진짜 나는 근데 어떻게 하지 차라리 가지밥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<웃음> 왜냐냐면 네, 나는 커피를 먹으면 일단 잠을 못 자요 아, 네,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커피는 진짜 못 먹는데 그리고 전 진짜 단걸 싫어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요 저는 아둘다 너무 별로인데 그래도 가드레일 박는 게같거든 <웃음> 죽지는 않으니까 맞아 맞아 그냥 살짝 박아주세요. 너 네. <웃음> 그리고 저 깻잎 논쟁이란 게 있거든요. 응 그건 뭐야? 아, 아, 아, 아 음. 깻잎 떼어줄 수 있냐 없냐? 음. 아 그건 안 되죠. 깻잎을 왜 떼어줘요? 아니 그러니까 아, 내 깻잎만 떼줘야지 안돼안 돼. 그건 안 돼. 깻잎 용서할 수 없어요 음. 그럼 깻잎 논쟁에 이어서 다음으로 새우 논쟁이거든요 새우는 뭐야 까주는 거? 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애인 어... 절친 새우 까주기 절친이 새우 애인 새우 까주기 잠깐만 인이나안 맞죠 새우를 까주기 B S. 그리고 에이, 절친이 애인의 새우 까주기 절친이 애인의 새우 까주는 게 낫다 애인이 절친에 새우를 까준다? 그거 안 되죠. 안, 아, 까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런 거는 안 까줄 것 같은데. 언니, 실장님이 머리 이쁘게 넘기라 했는데, 벌써. 나안 만져, 걱정 <웃음> 마. 제가 이런 거가 안 돼요. <웃음> 어? 네.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? 3일 밤새기, v s 3일 굵기. 간단한 게 없어. 언니한테. 둘다 너무 <웃음> 어려운데? <웃음> 3일 밤새기는. 저 9시면 자가지고. 전 진짜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. 5시, 막 6시 이때 일어나는데 어, 저는 안 자는 건안 되는데 밥은 진짜 안 먹기는 더안 nope. 더 돼요 밥안 <웃음> 먹는 건안 돼요 그나 차라리 3일 안 잘래요 음. 밥안 먹는 거는 전한 끼도 못 굶어요 그러면 누나 3일을 안 주무시는데 응. 그때 식사로 아이스 민트 초코가 나온다면? <웃음> <웃음> 죽일 거야 <웃음> 진짜. 근데 너 여름 겨울 하면 누나는? 전 부, 100% 여름이죠. 여름. 아무여름이요 음. 네, 전 추운 게 진짜 싫어요. 또 어려울 것 같아. 열살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. 60세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. 어 이거 너무 쉬운데요? 전전 60대. 60. 네, 전 늙는 거 좋아요. 그 이유는 점점 예뻐지기 때문인가요? <웃음> 죽 <죽여>. 춥요. <웃음> 어. 그게 나이가 들면서 뭔가 경험이 생기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응. 되고 하는데 열살은 너무 나이 드는 거 저는 좋아해요 음. 음. 다음은 순간이동 초능력 합기 변신 가능 초능력 합기 이건 이거는... 난 순간이동 순간이동? 네. 순간이동. 이제 밸런스 게임은 이렇게 끝나고 바꾸기 네. 하고 이제 질문은 네. 드릴게요 몇개 할까요? 아 저요? 못 깨요 맨 마지막은 제 2일 것 같아요 빠졌어 네. 난 이만 빼고 나머진 다로보트에요이 S T J. 음. 그러니까 뒤에는 다 로보트. 로봇. 큐트인 아... 줄 알았는데. 아 근데 오은영 박사님 진짜 만나고 싶어하셨잖아요. 너무요. 그러니까 첫 실물 영접후기가어떠요저 근데 진짜 감동 받았어요. 왜냐면. 안 음... 아 진짜 찐 감동. 아... 완전. 아 내가 선생님을 정말 괜히 좋아하는 게아니었다 음, 성덕이 <웃음> 감동 받아서 또 넘어가고. 언니 어, 그럼 수파를 보셨어요? 안 봤었어요. 원래 음. 못 봤다가 미정이가 한다고 해서 수우파 봤죠. 정주행 했죠. 음. 음. 음. 댄스를 하고 싶은 욕심 <웃음> 저것도. 음. 저는 몸이 고장난 인형이에요. 진짜 안 움직여져요. 박수를 그렇게 빨리 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. 나 너무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진짜 이런 일이 <웃음> 아 듯한... <웃음> <웃음> 시피나 우. 아 지금 들어가면 나요. 자 짜자. 오늘. 아 원래 진짜 첫 촬영 때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. 아이크를 이렇게. 짜자. 그 위에가 포인트입니다. 형태 대한민국 한강. 응. 아 뭐야 완전 웃겨 한강 보이고 그래요. 와 <웃음> 아, 웃긴다 이거. 집에나서 가족들이랑 드세요 네어 이거 먹기 너무 아깝다 음, 뭐, 진짜 근데 오늘 엄청 재밌었어.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네. 응 음, 다행이다 제가 진짜. 진짜 내가 이제 나의 그걸 알았어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네.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 나의 정체를, 나의 자아를 이제 깨달았어 아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구나 제제님을 만나서 알, 알게 됐어요 음. 저는 제제님. 그동안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듣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.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, 근데 또 누나 듣는 것도 근데 잘 들어주는데 딱그리스어인데 말하는 걸좀더 좋아하는 편이다 상가인 <웃음> 예능에 맞들리다 <웃음> <웃음> 제가 그래서 그걸 진짜 나고 싶다니까 15야 나영석 비디님 음. 연락 주십시오 <웃음> 근데 언니 셀카 안 찍는 거는 조금 그 불법 아니에요? 왜 왜? <웃음> 아 찍어야 되는데 <웃음> 네. 카메라에 사진을 진짜 안 찍어요. 유죄다 유죄. 오늘 저녁 메뉴도 한번 추천해주세요. 전 뭐, 저녁 메뉴 진짜 어렵죠. 음, 물고기. 난 해산물을 좋아하는데. 음. 그 멍게 소라, 개보 이런 거막다 드세요. 해물은 다 좋아요. 응. 게 일단 제일 좋아하고 게를 응. 진짜 좋아해요. 게. 그리고, 뭐, 낙지, 조개, 가리비, 뭐, 다 좋아요. 조개구이 최고 좋아하고. 저는 고기보다는 회. 네. 언니, 그러면 신조 테스트 살짝 한번 할까요? 슬세권. 슬세권? 슬슬? 네. 슬은 뭐야?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.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곳? 네. 방금 지어낸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방금 지어낸 거 아니야? 당모치. 당모치? 당모당당 떨어진다 할때 당인가? 아무 치킨 올타, 닭모치 아니 방금 만든 애. 아니 같은데. 아니라고. <웃음> 오저 치고. 저녁 지렸. 응. 아 오늘, 오늘 치킨 가. 먹으러 가자. 응, 오늘 저녁 치킨 고. 아. 뭐 오저 치고 이러면 아 오저 치고 일어나 요즘 애들은. 네. <웃음> 야 근데 어때 저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?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. 아니 시상식 광고 정도는 좀 이벤트인데 그거를. <웃음> 나는 시상식은 갔는데 네, 네. 광고는 알죠 그간 사실은. 아, 사실은. 근데. 걔네들이 거기서 그걸 한걸 기억이 안 나요 어... 그리고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. 그래서 와 이거 어떤 시상식이었어? 이거 재밌게 했네? 이랬다니까 내가 어...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... 이제 앞에 앉은 누나를 본 거네요 아, 아까 그 사진 처음 본 거라니까 <웃음> 10년, 10년, 아, 10년 10년 10년 전이에요 10년 근데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언니 그때 진짜 일 제일 많을 때 아니에요?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응.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응. 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어, 프로그램 해서 너무 재밌었고 오늘 문명특급 찍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, 또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재밌는 걸로 인사 드릴게요 네, 안녕 감사합니다 예상 조회수랑 응. 그리고 그 조회수가 넘겼을 때 어떤 공약 같은 거니까 그 공약을 하라고요? 공약 뭐 예를 들면은 뭐 누나의 브이로그 하루 해죽이라든지 이런 그런. 그럼 한번또 찍죠 뭐아 좋습니다 그럼 그게 몇 만으로 잡아무면 좋을까요? 백만? 백만? 백만이면 되지 않아요? 무조건 <웃음> 찍는 거야저 <저희> 눈빛 찍아니 <웃음> <웃음> 이상한 눈빛 찍고 <웃음> 아니 아니 백만 <100만> 너무 어려워가지고 <웃음> 어렵지 않아요? 네, 어려운, 어려운 오, 거죠? 네, 어려운, 어려운. 어렵죠. 왜냐면 백만이면 거기 이렇게 백 이렇게 써있던데? 네. 많은 건데 엄청 많은